안녕하세요 이리 t v 입니다 오늘은 대왕 갈견이를 잡으러 시골 하천에 나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서 대왕 갈견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갈견이는 저에게 엄청 친숙한 물고기입니다 물놀이 가면 꼭 만나는 친구인데요 물이 깨끗한 곳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갈견이가 있다는 것은 깨끗한 곳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갈견이와 같이 발견되는 친구는 버들치, 쉬리 종류가 있습니다. 이리티비는 지금 비닐 어항을 설치하기 위해 돌담을 쌓는 중이죠. 보통 갈견이는 물살에 떠내려오는 벌레를 사냥하거나 물속에 살고 있는 곤충을 먹고 살아갑니다. 쉴 때는 보통 돌 뒤편에서 쉬기 때문에 비닐 어항을 설치할 때는 꼭 돌담을 쌓아줘야 하죠. 물밖에 나올 때까지 해주면 완벽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높게 쌓아줬습니다 돌담을 쌓고 떡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점성이 적으면 물에 금방 풀어지고 점성이 너무 강하면 물고기가 먹지 못합니다. 저는 보통 떡밥 1, 밀가루 1 비율로 섞어줍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꼭 떡밥과 밀가루를 섞어주고 물을 넣어줘야 합니다. 물은 조금씩 넣어주면서 조절합니다. 약간 먹으면 맛있겠다 정도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웃음> 완성되면 돌에 딱 달라붙습니다 이제 어항을 설치해줍니다 빳빳하게 잘 설치해줘야 합니다 줄 하나에 돌 하나씩 올려서 고정해 줍니다. 돌담에서 20cm 뒤에 설치해 줘야 합니다. 떡밥은 비닐어왕 바로 앞에 놓아주세요. 만족해라 물속에서 본 모습입니다 설치가 잘 되었죠? 작은 갈견이들이 돌아다니네요 갈견이들은 상당히 경계심이 심한 친구들입니다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도망다니기 바쁘죠 10분 정도 지나니 갈견이들이 돌담에 모이더군요. 대왕 갈견이들은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떡밥을 발견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네요. 돌담이 있고 없고 차이가 궁금해서 하나를 더 설치해 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뭐가 좀 들어갔을까요? 오! 물고기가 들어간 것 같군요. 돌담이 없는 어항에도 들어갔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보다 많이 안들어갔네요 조심조심해서 꺼내줍니다 쉬는시간에 만든 저만의 작은 연못입니다 물고기들을 잠시 보관하는 장소죠 대왕갈견이들이 15마리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도루묵처럼 빵빵하고 엄청 크네요 계곡은 아직 추워서 산란이 안 끝난 것 같군요. 우리 갈견이 친구들은 다시 계곡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